지금 옷 꺼내시고 제가 호명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은왕의 엘씨낚시 백조기하로 우리호 타러 왔어요 7월 15일 월요일이고 만조가 새벽 2시 25분 그리고 간조가 9시 15분이네요. 만조가 낮 2시 28분. 들물낚시입니다. 물 때는 사물인데, 날씨는 조금 흐릅니다. 백조기도 유속이 빠른 날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 사물? 오물 정도까지 괜찮다고 하시네요. 어, 어제는 마리스가 좀 나왔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그날그날 바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오늘 얼마나 나올지? 30m 아이스박스 하나를 갖고 왔는데, 저희는 3시서 채울 거니까, 큰 기대는 안 하고. 좀 놀러 왔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월요일인데 애들 체험학습 내고, 이렇게 왔어요. 일단은, 자, 들고 있어. 가면서 채비를 해야 돼. 아빠 고지 자, 이건 아들 거. 하얀 거 우리 떨 거. 거기에 흰색 태클박스 있어. 뭐 말하는지 알아요? 센스 좋은데. 원래 손바닥 클박스라고 하죠. 안치겠지만 요즘 시험을 좀 클리어 크게 틀어야 DT를 잘 받습니다 또 옆에 멤버 이런 거 계시면은 네, 이이쯤어요잘 들어 한 점씩 예한 점씩만 뽑혀주라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5 0에서 d 시 사이 에이 나오는 거 봐서 잘나오서좀 연장할 수있고요그포인는 천천히 라서1분에니다 네, 그러면 10분 안에 빨리 해야 되잖아 네 어째니야? 저기서 어, 오케이 아, 달봉이네가지고 힙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게요. 같이 채비하네 아, 왜수질처럼 하시는구나. 사장님, 한 마리 통째로 끼는 거예요? 네. 오, 챔질은 뭐, 후두둑하면 그냥 바로 챔질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 40% 좋습니다. 와, 여기 백조기 챕이 특이한데? 와, 세대 다하려니까 바쁘다. 수연아수연아 배워, 사장님께. 아들, 이리 와봐. 사장님, 지렁이 끼우시는거 배워봐. 이렇게 잡아야 돼. 아들, 왜웠어 지렁이 키울 수 있어? 응. 한 마리 잡아서 해봐, 그럼. 한 마리인가? 어. 누나한테 지렁이 있어. 어리부서도오 그래. 어, 어리잖아, 이거. 아, 이빨이 있어. 아, 있어. 물지는 않아. 이거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잡고 여길 한번 탁 끼워 강제로 한번 탁 끼워 이렇게 맞지? 네 뒤로 돌려서 한번 또 끼워 아, 또 뒤로, 뒤로 돌려서 괜찮아 어, 어, 어, 징그러워 어, 어, 하면 안돼 그냥, 그냥 이렇게 한글 앞게 끼우자 어 오케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더더 어, 더? 원원원 어, 끼워요 지금.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나와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응 어. 이게 다야? 이것도 아빠가, 아빠가 쓰고 어, 예! 아, 화이팅! 어, 어, 어. 예이 포인트는 군대 군대예 거친 면이 있습니다 예시장마다 당장에 말씀드릴테니까 뒷걸이 조심하시고요 에이스피싱에서 이벤트를 걸어놓으셨습니다 10인 이상 승선하셨을 때 이벤트를 하십니다 바닥이 거칠다니까 하고 질질 끌으면안돼콩 찍고 살짝 드는 거야 한뼘 정도만 해결할 수 있어? 장갑 벗어야 되겠다 너 뭐이니? 야, 이거 푸는 게엄마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풀어야지. 됐어? 이런 거 이제 아빠 안 도와줄 거야. 바닥 찍는 거 알지, 그래야 돼. 자, 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들게요. 어, 올려. 어? 네, 물이 좀 빠르긴 하지. 이걸 이, 이렇게 줘야러고 이렇게. 야, 그걸 반대로 줘야지. 응. 걷어. 자, 선장님 출발할 때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잠깐만요라고 외주세요 네, 웬만한 거. 이렇게, 걷는 이렇게. 츄 이렇게 하고 한 바퀴 감는 거예요 예. 네. 아빠가 오늘 둘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딱 알려주면 딱 집중해서 딱 배우고 해야 돼 알았지? 한마디 하면 딱 집중해서 낚시 방법은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야 낚시는 바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 예 시작해보자 시원한 바닥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들 내릴 때스풀에 엄지손가락 살짝 대서 내리는 거 알지? 새록새록 기억이 나지? 바닥을 계속 쿵쿵 찍어야 돼. 줄이 풀릴 때너너클났어이 놓쳤어, 마. 들고 있어? 안 간기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입질했잖아. 이거 응. 너 이게 놓쳤어. 이렇게 하지 않게 해야지. 아이고 이게 뭐야? 어? 야 감옥. 이따하지 감옥? 응. 감아 감아 여기를 잡고 소, 손으로 잡고 가아 그렇지 멈추면 안돼 너무 세게 가면도 안되고 어 그래 다시 끼워 잡았어 <웃음> 사실 이거 아빠가 잡은거다 아니지 네가 잡은거야 오 사이즈 크다 <웃음> 아들 쳤어. <늘첫> <웃음> 자 소리 들려? 네. 물 틀어 물. 물 얘들아 우리 이거 아이스박스 하나 채워가야된다 어? 아빠 밑에 있는데? 선택 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지금 알겠는 데어 괜찮아 서두르지 마 서두르면 더 못하는 거야 와시알이 되게 붉다 자여보세요 다시 한번더있세요 얘들아 이거 이거 이거 낚싯대를 돌리면 되지 어 그렇지 낚싯대를 돌리면 돼낚싯돌어 낚싯대 그렇지 낚보세요내려 엄지손가락을 대고 있어 그렇지 바닥 어, 찍었으면 감아주고 줄 늘어지면 안 돼? 줄 늘어질 것 같으면 가만히 줘야 돼, 좀치. 그렇지. 바닥에 지금 거치로. 아, 돌밭이야. 가만히 있으면 봉돌이 바닥에 끼거나, 바늘이 끼거나 그래.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 왜? 왜? 잡았다. 설마, 오! 어. 저 씨, 잡았어. <웃음> 아니, 니들 왜 그러니? 잡았어, 저 <웃음> 씨. <웃음> 들어봐, 들어봐. 어, 들어, 들어, 들어. 그렇지 낚싯줄 잡고 혜연 응. 바늘 뺄수 있어? 아빠 가? 응. 응. 오,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우, 우. 오뭐이라든지아라아 아니 내가 바늘 못 빼겠어 바늘을 못 빼겠어? 응 성태가 저리가 그럼 러 저리가? 응 어. 아들? 어 <웃음> 때. <웃음> <웃음> 아빠가 중간에 있어야 되겠다 아, 수조기가 민어랑 반 섞였다고 하는 게 수조기구나. 반어. 수현아, 네가 잡은 거 귀한 거야. 작아서 그렇지. 백조기 사이에서 저런 거 나오거든. 반어. 이번에 빨리 어 그럼 뭐해? 이미 포인트 저기 했는데. 끼웠잖아, 어쨌든 내가. 난지이를 어? 만드는 것도 참을할수 <웃음> 야, 네가 공주권은 아니잖아. 마셔. 이거 마실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니, 니가 알아서 먹어 선태야 오 응. 어. 쟤는 고기 잡는 낚시꾼이야 아저씨들이 하나씩 아. 아들은 아그 그물칸에다 두면 되겠다 야 근데 오늘 여름치고 되게 시원하다 이정도면 낚시할 최고 날씨야 아빠 그거 알아? 아빠는 진짜? 어? 아빠는 니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지 니들 잡는걸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나못잡았 아들 천천히 해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어? 살살살살살살살 살살살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릴링만 해 그렇지 어? 떨어졌나? 그래도 계속 릴링해 지렁이 확인할 겸 해서 잡았지 와너참 미스테리다 아니야. 자리랑 상관없어. 릴링 속도 좋아. 오! 야, 이거 장대다. 기다려, 기다려. 어, 괜찮아. 아빠가 르아서 할게. 예, 네, 아빠가 딱 좋은 어린 조상님들, 예, 지금 잘 잡고 있습니다. 장대는. 에이. <웃음> 다시. <웃음> <웃음> 아빠 어복 없는데 우리 아들이 좀 아빠 좀 도와줘라. 자 지렁이 끼울 줄 알지? 아빠 지렁이 다시 끼워봐. 아, 응? 다시 끼우면 내가 이 주촌에. 야 그래 알았어. 오잘 어, 있어, 아빠 아빠 거. 너 그걸로 아, 껴어 채비 갖고 와. 야 근데 그거 아빠 거야 엄마. 이면 내가 사면 내가 다먹아안 시시. 맞지? 아빠는 아는 낚싯대가다 뭐야? 낚신대. 야 아빠 낚시대라고. 아... 그래도 안돼네야 아빠는 니들 체비해주냐고 못 잡는 거야 지금 진짜야? 자다 했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아니. 내놔 아 있는데 입질 받았어? 응야너 바닥도 못 찍었으면 무슨 입질이요 찍었어 네, 찍었어? 네올려보자야 다시 드게요자가무세요 아들 천천히 가면 돼 니꺼 네 기업비가 높아 수연이 빨리 가면 돼 니꺼 네 기업비가낮죠 <웃음> 응? 1대1이지 1이, 1대 지금 아빠 못 잡았어 짜 자샤 2야나 2야 야 등.. 0대2. 야 엄마 등수 따지려면 채비 지렁 이런 거다 니들이 해야돼 야 엉키면 자른다 같이 없어 아빠는 야야야야 아우 자중 1입니다 키만 컸지 애기야 지금. 애기 주제에 까칠 해가지고 사춘기라 아빠 큰게 아니거든 아 그래 사춘기들의 특징이죠 제가살 찌기 시작했을 때나살 찌지 않았거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와너 백조기 크기도 크다 이게 쳐다도 안 보고 손가락만 부위 이러겠네어 생각보다 잘 잡는다 자식들 니들 처음에 이렇게 잡아내면 꽝이야 야 아빠는 배에서 맨날 제일 먼저 잡았는데 결국엔 그날 못 잡고 그랬어 사장님! 백조기는 들물이 좋아요 날물이 좋아요 어 아빠도 한번 치고 갔어 <목소리> 이럴때는 한번 올려서 확인해주는게 좋야너 잡았잖아 또아 장대 아니야? 백족이다 우와 어쟤 왜저래? 이상하네 <목소리> <목소리> 와 크다 <목소리> 야 백족이 사이즈 <목소리> 좋다 전태 여기 포인트니까 얼른 미끼 끼워가지고 얼른 내려 <목소리> 어 쟤는 큰 거만 잡어 <목소리> 아빠는 못 잡잖아 아빠는 니들 해주냐고 아 근데 아빠 끼는 방식이 좀야 거기서 거기거든 아, 이상하게 보는데 그래 어어 어, 미끼 좋은데? 근데 한 번에 딱안 걸리던데 성태야 그냥 후두둑 했는데 그냥 그냥 쳤어왜 그래니? 어신인가? 넌 사이즈 좋은 것만 잡어 이상하게 아 열심히 해봐 맞지아빠보은잘 잡고 있어 오어 <웃음> 차... 어, 그래 화이팅 수 아, 어? 어? 뭐라고? 뭐라고? 수족이큰거고 말씀하시나보다. 우와! 우 대박! 토태야, 네 팔뚝 반만한 거 나왔어. 와. 우와! 우와! 민어예요? 민어, 민어. 민어도 나오는구나. 우와! 토태야, 아빠 민어 잡고 싶어. 열심히 노력을 해봐. 야, 백조기좀 잡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응, 잘 닿겠어? 어, 응. 뭐가 안 돼. 나만. 아빠는 못 잡았어. 어, 애들 양쪽에서 되게 잘 잡아. 나한 마리도 못 잡았어. 사이즈도 커. 어, 나만 안 나와, 나만. 애들 좀좀 휘어 잡아야 되겠어, 못 잡게. 그래, 알았어. 어. 아빠는 미끼 때문에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미끼가 이렇게 시원찮으면 안 물어. 어? 이게 미나구나. 아, 이거, 지렁이를 많이 끼시는구나. 아니 저는 못 잡고 어떻게 애들이 잡는지. 애들이 잘 잡아야지.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현대식 분이 너무 발달돼 있고,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그것만 하니라고 음. 낚시를 안 한다. 예전하고 지금 은뭐 다른 게 바로 그런 부분. 아. 어르신들이 낚시를 많이 어릴 때부터 해왔던 부분들 이 있다. 그그 그, 그 세대가 사고 나면. 그렇지. 낚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좀 많이는 아닌데 좀 데리고 다니는 편이에요. 근데 애들이. 꼬맹이 아, 때부터. 어, 뭐, 농어야? 뭐야? 백조이 백조인데 뭐 이렇게 휘어요? 연질인 연지, 연질인가? 아이, 뭔말 미는 여기서 나와버리네. 사장님 뒤에서 그러시잖아요. 낚싯대 가늘어서 그런다고. 맞아요. 근데 질질질아는게 낚시꾼이지. 아 제가 요즘에 가는 데마다 다 꽝이거든. 응. 이게 시야 좋잖아. 시연이 엄청나게 좋진 않은데요. 어, <웃음> 낚싯대가 연질이었어. 예, 예, 예. 사실 이게 백조기 낚시가 가족낚시라고 불리는 이유가 낚시가 쉽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예? 네? 맞아요. 엄마, 아버지. 맞아요. 어, 누나, 동생, 나, 와가지고 즐기고. 음. 어. 하루 이렇게 즐거운 나구 이렇게 낚시하면서 그 네. 가족간에서 얘도 또 생기는 거고 왜 수질 채비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 애가 원하는 채비는 뜨덕이없고 네. 채비 자체가 매끄럽고 걸림이 없고 바을두 개짜리 테트 채비를 쓰게 되면 날늘 네. 예를 들 이렇게 엉킨다는 이에요 네, 엉키는 네. 시간에 이 채비는 고기를 걸어서 어. 따고 바로 네. 입질밖에 유리한가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채비든 간에 물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고기를 따고 네. 위에서 이렇게 막싹거리고 있으면 음. 이게 언제 들어가냐? 음... 아 엉켰어? 잡아서 엉킨 거야? 아니면 그냥 엉킨 거야? 아니야 그냥 엉킨 거야 쟤 잡은 거 같아 릴링해봐 성태야 있어? 아 됐어 이쪽으로 줘 됐어 성태야 저기 사장님, 잡으신 사장님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씩 끼시네? 지렁이를. 장님이두 마리인데? 아빠도두 마리야. 성태야, 그 꼬리가 나풀나풀 해야 돼. 네, 올려보세요. 한번려드릴게요 지렁이는 풍족이 껴보세요. 자, 풍족키라는 말씀이 한 마리 더 끼라는 말씀이신데, 덕 껴보겠습니다. 여튼, 일반적인 백조기 낚시 채비가 아니고, 조금 특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요 어? 옮길 때마다 먹어야 돼. 열심히 먹어. 선장이 할났게 오. 아니, 뭐 혼자 잡으시지? 오, 뭐, 뭐, 뭐, 뭐. 혼자 잡으시네, 진짜. 어, 뭐야? 아, 왜왜 재만 잡어? 그러니까 너 실력이 없는 거야. 어복도 없어 넌 아빠는 어도 없잖아 아빠 맞지? <웃음> 아니 나는 주말에 잡아서 아빠 아아빠첫 마수잖아 짜샤 아빠 어 잡았어 장대 아, 네. <웃음> 야 무슨 장대 장대는 아빠 백족이거든? 오어 장대다 장대 아빠 나도 도와줘 어, 어. 잠깐만 아빠도 잡았어 손장님 그래. 가실 거야 <웃음> 어. 아빠는 백족이야 기다리고 있어 있어어 그랬어? 와와이셔성태야 우와, 우와. 네. 매운탕거리로 가져가 어, 나 이제 지금 내 말이야 어 아, 깊이 잠겼다 채비 다시 해야 되겠다 성태야 채비를 가져와 에이. 에이. 너뭐 하니 잡지도 못하고 아빠 인지한 마리 잡았다가 <웃음> 아빠가 제일 작은 거 잡았어 <웃음> 와 아빠 미끼 장난 아니야 손자님께서는 바닥이 좀 지글지글하다 거칠다 그러시는데 콩콩만 하고 가시면 밑걸림도 없고 장대라는 녀석들이 좀 바늘을 깊게 삼키면 빼기가 어려워서 잘라버리고 했는데 사실 바늘만 뺄수 있으면 채비 손실도 거의 없어요 쉬운 낚시니까 가족 낚시의 개념으로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케어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이 녀석들이 낚시에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낚시에 취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미끼가 없나? 아이씨 오, 뜯어먹고 간 거야. 염장을 해볼까? 염장하면 질겨지거든 잠을 너무 못 잤다. 올려보세요. 다시 됐어요 이렇게 짧게 짧게 갑니다. 음, 짧게 짧 간다는 게 잠깐 흘리고 또 가고, 잠깐 흘리고 또 가고. 그 말씀이잖아. 오, 수심 얕다. 에? 다 어디였어? 소금 좀 가져가서. 소금 가져가라고? 염장하면 니들이 끼우기가 좋을 것 같아. 네, 잘 잡았어요. 많이 뿌려. 됐어. 여기 생미끼가 또 있으니까. 한 마리로 해볼까? 응. 왜, 아파? 무료증, 지렁이가. 지현아 니가 이겨. 아니, 아프진 않네. 뭐, 이기고 이상해. 걔가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어, 지렁이 입장에서 니가 고질라야. 무슨 응. 소리야. 너만큼 무서운 애가 지렁이 입장에서 어딨겠니? 지렁이는 아빠가 꾼인 걸 알아 비록 광조사지만 와아 늘 진짜 열심히 한다 선태야 바닥을 콩 찍고 아빠처럼 여기 기둥에다가 팔을 딱놔한 30분 있다 깨울게 네 올려보세요 옆에 포인트 한번 내볼게요 네 바로 옆니다 계속 아픔하길래 좀 자라고 했더니 냉큼 들어가네 낚시 한번 오면 자는 게 어딨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워게 낚시꾼들인데 애들은 좀 다르죠 가족 낚시에서는 이해를 좀 해야 돼 누나 잠깐 너무 졸려 해갖고 잠깐 자러갔어 거기서 할거야 아빠 이거 써볼거야 염장 어? 툭걸렸지 아들 아빠가 봤어 초리때 자올려보세요제 한번 다시 달릴 어? 네, 걸렸다 바람하고 봐봐 걸있었잖아네 내가 네 장대 아니야? 작은 녀석인가? 장대네? 기다려 기다려 달려 있었네. 이건 살려줘야겠다. 되먹지했지백쪽에 있는데. 에? 보리멸이다. <웃음> <보리멸을> <웃음> 어, 야, 보리멸이 다 나오네. <웃음> 감도는 진짜 폰트가 나온다 포인트야? 어 포인트야 잡았다 아빠는 오 크다 장대 아니야? 에? 갔어 어? 장대인가? 오백조일까와백조이야 오, <웃음> 아들 봤지? 바로 나오네. 어, 있어, 있어. 야, 여기 시야리 좋다. 오, 좋아, 좋아. 오, 잡으셨어. 히트! 어르신 잡으셨어. 오, 기다려. 아, 혼자서만? 아. 참견하지 말라 이거지? 아닌데. 아 아니야, 괜찮아 아빠 삐졌어. <웃음> 야 아빠 지켜보기만 할게. 오 빠졌다. 아 빠졌어. 아이고. <웃음> 어. <웃음> 아, 귀여워. 귀엽지. 근데 이게 불에가 나와가지고 방생이 의미가 없어 작은걸로 한번 해보자 야네가 없으니까 아빠 잡는데 왜 나와 아이. 아 아들이 입질이 없어가지고 뾰로뚱해있습니다 미끼를 어, 많이 끼우고 또 빼겠다는 둥저 녀석은 낚시 욕심이 많은 녀석이야 우리 딸은 소풍 먹는는 그런 느낌이네 소풍. 자 물이 안 가니까 입질이 조금 뜸한가 봅니다. 딱 간조예요. 입질 뜸하지도 않네. 사장님 잡으셨어. 크다. 아들 입질 왔어? 어 기다려. 아빠 갈게. 일단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어? 들어. 저 뭐지? 보리멸이다. 보리멸. <웃음> 어쩐지 입질 거 왔어? 어. 오오오 어. 오, 오. 아들 추 잡어. 아들한테 입질 온게 아니고 어르신한테. 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고. 입꼬마 조사좀 조용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비올 것같다 비올 것 같아? 아 이제 스코어가 점점 바뀌는 거야. 어 갔다. 아 이런. 진짜 갔어. 어안 갔어. 안 갔어. 아 진짜 이 장대 <웃음> 이놈의 장대 <웃음> 야 그래도 아빠는 손맛은 봤잖아 아, 니들은 손맛도 못보면서 무슨 뭐, 어, 아빠 되게 잘 빼지 않니? 히트! 아들 드디어 히트 오랜 침묵을 깨고 다운 뺀질거려서 오, 자식이 쟤, 쟤는 왜큰 것만 잡냐? 짧은 아, 아니야. 그만하면 훌륭해. 내가 한번해은 거. 이거? 이렇게 잡고 바늘을 잡고 손태야 이렇게 하고 이 안쪽으로 미는 거야 이렇게. 이 다음에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알겠어. 몸통을 잡고 바늘을 안쪽으로 미는 거야. 아, 아빠 맨발인지 까먹었어. 천평 첩인데 바늘이 이게 좀큰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체비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요 그냥 병을 못 버리고 이렇게 해서 안되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장대 아니야? 장대지? 나는 장대다 나는! 오우 맥주기다 오 아들 아까 아빠가 가, 알려줬지? 바늘 빼는 거 조심해서 아가미 있는 쪽을 잡고 백종인 이빨이 없어 어 여러 번 해봐 거길 잡으면 또 미끄러질걸? 머리 위쪽 이렇게 눈 근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더 위에 좀더 위에 그렇지 어우 멋져 낚시꾼이 돼간다 우리 아들이 됐다 오우 이야 이야.. 축하드립니다 <웃음> 누나보다 낫네 응? 여기 있는 보 내가 혼자서 다아 진짜 축하는 드리고 싶은데 짜증난다 정태야 여기 있는 건 우리 둘이 잡은 거야 맞아? 여기 있는 건 우리 둘이 잡은 거야 <웃음> 아아들 어복을 못 따라잡겠네 어이 미끼가 맛있게 있는데 물고기 같은 생각으로 하는 거야. 아이큐를 5로 떨어뜨리면 돼. 아니면 딱딸 수준으로 아이큐를 떨어뜨리면 돼. 올려보세요. 한번 살펴드릴게요. 오, 오, 오, 크다. 야, 너 뭐냐? 살살, 살살, 릴링 살살. 붕장어 아니야, 붕장어? 야, 드래기 풀려? 살살, 오. 아, 붕장어야. 으! 어? 야, 진짜 별걸 다졌네, 이거. 아빠 못 만지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웃음> 나 진짜. <웃음> 가만있어 봐. 우와. 얘는 아, 바늘로 잘라야 돼. 잘라야 어. 돼요? 자르자. 바다. 싹 다다. 다들? 추. 어, 자랑스럽게 짜시아 빠 죽겠어. 어빠 어. 약간 그, 그 갈치나 찍었겠지. 어. 갈치 느낌이야 되게. 어. 어우 근데 붕장어가 크기도 작지 않았어. 어? 천평 채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다엉 키고. 에이 그냥 거기 쓸까? 백조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스피드 스피드 이렇게 하면서 좀 빨리 채비도 하고 미끼도 가르키고 하는 낚시인데 이게 천평 채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엉키니까.. 됐어 사장님께서 파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비온다.. 1월리1월리띠월이띠월이 자, 월이 1월이.. 1월이.. 1 오, 됐서 됐어. 됐어. 아, <웃음> 아들 옆으로 와. 이번 에어컨 파솔. 와. 아들 이쪽으로 와라. 나 아빠랑 온청 아빠 나빠른데. 아 괜찮아. 야 농담이지. 막그 아들 거 진짜 짜르겠냐? 홍원랑 에이스 낚시에 우리호입니다. 파솔 라 펴주세요, 비와도. 응. 우리호야, 우리호. 어? 어? 수번호 찾세요. 야, 너너 너, 너 놓칠 때 한번 두고 보자. 아, 빠 나는 아쉬워, 나는 풀하게 인정하고. 그치. 어? 어? 잘 물리고 있는데. 와, 야, 한 놈씩 얘기하지, 한 놈씩. 니가, <웃음> 야, 니가, 니가 무슨 한, 풀하게 인정해. 넌 그전엔 삐지고 그랬어. 나안 그랬어. 와, 지가 한건 생각 못 하고. 어? 너, 너 엉켰잖아. 괜찮아. 아빠 끊으면 되니까. 내려, 내려. 응?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끊지 마. 아니, 끊는 거 아니야. Grandpa, 지구를 잡았고, 어? 지구를 어, 풀렸어. 아들 풀렸어. 아까 누나 지구 잡았대. 풀었어. 진짜? 어. 오 풀렸어. 야 이거 천평채 못 쓰겠다 이거. 시원아 이거 당장 버려줘. 야, 이제 물이 살아나면 고기도 살아나, 입질도 살아나. 약한거야? 약간 약한 어 약했다가 이제 흐르기 시작해. 그러면 톡톡 하던 녀석들이 확 덮쳐. 아, 내리자마자 이거. 아유, 왜 나한테만 잡히지? 몰라, 우리도 부지 말한다. 도처, 나. 야! 아빠가 그렇게 많이 잡지도 않았잖아. 이럴 때만 응원을 해줘야지, 짜샤. 백쪽이잖아, 이거. 어? 와, 백쪽이. 뭐예요? 잡지도 못하고. 울리는 거야? <웃음> 네. 참도 못는게 이렇게. 이렇게. 국표지를 이렇게 국표지예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찍다가 뭔가 하나 툭 건들면 찍은 상태도 이렇게 들때건들어고하로거 올리셔도 고꽉 쫓아와서 참문까지가지가오백조이도오백조이도 이렇게 따라와서 물어요 네, 그날 패턴 많아서 되게 귀데 찍고 뭔가 툭 건들면 딱 제멋이 들으면 턱까지가 여기서 대부때 대부분 채 맞아요. 잘안 걸려 그때 이걸 야구에서 살짝, 살짝 들으면 마지막. 아진정볼 어. 아, 오늘의 패턴입니까, 그게? 네, 네 아. 해보니까 그래요. 아들, 잘 들었지? 선생님 말씀. 천천히 드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오면 팍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도 말고, 천천히 드는 거예요. 꼬드기려고 이렇게. 어, 어, 그렇지, 그렇지. 높이. 오늘 백조기들이 그렇대. 손태야, 아빠 그렇게 잡았어 투둑했는데, 천천히 들으니까 따라와서 먹었어 아빠 지금 잡았어? 어! 작던 크든 천천히 들었어, 긴장하지 않고 맞지 와, 작다 어, 야,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어, 근데 먹을 수도 있겠다 그래 따라와서 먹었어 됐어 잡았어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오, 큰, 큰 거냐 또? 아니 그 계속 가마, 계속 가마. 안 하고 아니야? 아나안 하고, 아나안 하고. 안 하고 가 뭐야? 붕장어. 아니야 근데 붕장어 아니야. 아, 그래? 어어 어, 붕장어 아니야. 약간 장대 같아 어 장대 느낌인데? 어, 장대. 오 장대, 이야 진짜 너. 어? 아들, 아들 아들 아들 기다려. 아, 와 장대 진짜, 진짜, 와 진짜 뭐너 뭐야? 아, 너 잘못 <웃음> 찍혀주고, 아이스박스 열어. 그리고 저리가 있어. 오. 괜찮아. 소리 빼고 어. 비벼, 비벼, 비벼. 비 어. 오, 됐어. 다. 어. 진짜 크다, 정대. 어신이구만. 자식이 혼자 다 잡고 있네. 아빠를 닮은 건 우리 딸밖에 없네? 꽝조사. 오빠한테 아까 말 왜? 오빠가 아까 초반에 와주자고 그래가지고 야 실력이 엄마 그런게 어딨어 짜샤 봤지? 이게 물이 가고 선장님께서 좀 끌어주시니까 힉힉 오는거야 야 계속 나온다 누구야? 낚시하는데 전화는 비매너. 엄마 엄마겠지. 엄마 전화는 가끔 무시해도 돼. 두번 하면 목숨 걸겠지만. 안 받는 거였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쁘니까 어떻게 전화를 받겠어. 어, 인제 피딩이니까 해필 이 타이밍에 전화하지 말고. 끊는 사람. 어, 또 입주로잖아, 이렇게. 이거 엄마 때문에 놓친 거야. 이건 아빠가 잘 잡은 거지. 아니지. 어? 아, 갔어. 아 씨. 진짜 놓쳤네. 아 아빠가 잡면안있지 <웃음> 가르쳐 줘새가어딨어요 <웃음> 자, 잡혔어. 자. 아빠는 이렇게 들어서 잡았어. 손태도 살짝 들어봐. 나는 근데 잡았는데? 아 씨. 니똥 네 굴어 어? 이거 아빠가 아들 거랑 엉킨 거 같다? 오, 아니네? 잡아. 왜? 아빠 어, 어복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아니, 내가 있는 못 아니 엄마, 바로 옆에 안 있는데. 있는데. 아이, 꽃이다. 아빠는 말, 물들어. 어, 근데 되게 잘 잡는다. 그래, 아빠, 그 아까 사무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면 무조건 천천히 드는 거야, 긴장 안 하고. 천천히? 어. 꼬드겨서 잡는 거야. 릴링하면 되지 릴링 줘봐줘봐줘봐 천천히 들어 들어 들어 그치? 그러면서 릴링 릴링 잡았다 어버 릴링 계속해 릴링 조금 더 빨리게 됐어 이렇게 이거 지다르다 다르지 이걸 조법이라고 하는 거야 낚시하는 방법 홍원하 에이스낚시 사장님께서 제가 딸래미를 버렸더니 오셔서 직접 레슨 해주고 계십니다 <웃음> 지금 딸내미 레슨이 어디 있어? 내가 자꾸 왔는데. 잡아 축하 축하지. 아빠는 지금 오복아니고실력을 잡고 있는 거야. 짜샤. 흥이라니. 아빠가 요즘에 얼마나 꽝치고 다녔는데. 백쪽이라도 많이 잡아야지. <웃음> 계신... 네, 오늘 저기 한 시간만 진짜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10시 5 3분인데 11시 10분 한 시간 30분 걸어 보러 오겠습니다. 잡았어. 아니 나못 잡았는데 누나가 잡았어 아 누나가 잡았어? 어 사장님께서 잡아주셨어 지금 룸은 나온다고 또 오십시오 집사장이다 예 그럼요 누나 타임이에요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너 잡았어 <웃음> 자 줘봐 갔다가. 어 일단 갔지? 어 처음이면 찔릴 수도 있는 거야 찔려? 어좀다이고 뭐지? 자 다시 찔린 게 아닌데? 어 지느러미에 응. <목소리> 자 거드세요 편한데서 없죠 장원 <목소리> 고맙습니다 아 배고팠는데 어 카레도 있어 어 정말이네? 카레도 있네? 가지러 갔 진짜 잘 나온다 잘 먹겠습니다 왜 전했어 <웃음> 장대 장대 장대 장대 장대 장대 <웃음> 뱀장어도잡고 그래도 아까 그때가 피딩이었어 장대랑 뱀장 형태는 한 10마리 잡았고 장대도 큰거 그 장원에서 장원 장원은 어. 장대 저렴 자식 어복은 당할 수가 없아수현이 열심히 하는데 세마리 잡고 마리수는 내가 제일 많이 잡은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할때까지 전화하지마 자기야 언제 피딩일지 모르잖아 자기야 자기 때문에한마리 놓쳤어 그거 잡았잖아 응. 그래 알았어 응. 자비 쏟아지는거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참 요즘에 제오복이 일었습니다 애들이랑 체험학습 내고 서풍처럼 백종인 학교 왔는데 밥도 정말 맛있고 다 좋았는데 비가 오네 편집장한테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피딩이래 못 받아서 전화했더니 육지에는 비가 많이 온다네요 결국 한단 소리가 자긴 왜 그러냐 <웃음> <웃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낚시를 해야 되겠어요 야, 애들 없을 때저 혼자 잡는 겨 어? 나 왔어 또 <웃음> 아, 봤냐? <웃음> 아이 독한 녀석 자, 작은 거 <웃음> 할아버지 잡으셨다 든 다음에 계속 릴링 하는 거 이렇게 어 릴링 아빠 잡았어? 들은 다음에 릴링 어. 오 왜? 야, 여기서 안 돼? 해? 야, 나 여기서 막 잡지 안돼? 아. 응. 나 다시 쳐줄 테니까. 이자리가더잘 나올 걸? 자, 자자 자. 잡아 어4 오, 오, 오. 예? 예? 예, 예, 예. 잡았어. 잡았지 수연아. 계속 릴링해, 계속. 어, 그도 망갔다. 어, 있다. 맞다. 있네. 오. <웃음> 아빠는 <웃음> 요만한거 입자 꾹꾹한다 꾹꾹 와 소연아 아빠 지금 미끼 되게 작게 쓰고 있어 아이고 작긴 작은데 오, 오. 아빠 오늘 먹거 많겠다 어 많지 비구름이 그냥 시커멓타 그냥 바람도 저를 막을 순 없어. 아, 비와 비. 아니, 빗방울이 굵어. 많이 맞어안 돼, 안 돼, 안 돼. 천천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 와, 엄청나네. 와. 어, 고개 쳤어. 어. 아들이 강태공 스타일이에요. 강폐공 아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 세월 났고 아빠 아들 아니랄까 봐 잡았어. 아들도? 아니, 나목피한거 같아요. 음. 아 꽃이다. 아이고 잡아내긴 했다만. 그래 어, 아, 만족하자 계속 나오는구나 이렇게 진짜 천천히 들으면 돼, 천천히 아, 이러지마 아, 진짜 왜? 장대야 아니, 떨어졌어 지금 바닥에 큰거 있어 오, 어, 장대구나 어, 이건 야, 넌, 넌 가. 그래. <웃음> 빠졌네. 잘했어. 작은 녀석은 가. 그렇지. 들고서 릴링. 그런 거야. 아빠는 일단 백조기. 나는 뭔가 좀더 가벼워지는데. 어, 근데 속지 마. 속지 마. 달려 있어. 어 괜찮아 좋았어 아니 잠깐만 이 어? 잠깐만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잡아 냈냐 살짝 걸렸는데 그걸로 나와 신기하게 와 수현아 우리 봐다 차려고 하고 있어 쟤는 혼자도 저렇게 많이 잡았다 이건 아빠가 분명히 많이 잡았지만 섞이니까 안 좋잖아 누가 많이 잡았는지 근데 후반전인데, 우리 누가 더 많이 잡았다 해지 말자. 아니, 처음에, 아빠가 아침에 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많이 잡으니까 좀 마음이 너무 어, 그럼. 아빠는 꽝조사가 아니었어. 야. 뭐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오지? 잡았 그래. 그렇지 수연이 너무 작은거 아니야? 미키가요요 조그마한걸로 한번 해보겠어 자 오늘이 아, 잡은 고기 반을 빼는 처음입니다 장대다 오우큰 장대다 꽉 잡아야 돼 그러니까 네, 예, 이제게가지나갔으니서파란게해좀 벗어 주세요. 예. 이동할때속이를할 해서, 이동하세서이어게 해서, 이렇게 좀줘이빠 어? 어. 손태야, 줘, 어? 됐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이제게해이렇이제게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이잡게해이 잡았어. 이 보리멸. 오. 맛있는 보리멸. 얜, 얜 뭔데, 살았다? 자. 염장하는 거야, 이렇게. 장대 아니야? 우이 오우, 야, 역시. 넌 진짜 어복, 진짜. 아식이 진짜 너왜 그래냐 아들 뺄수 있어? 손으로 꽉 잡으면 돼 아가미 있는데 그렇지? 아, 아, 그러니까 아가미인데 꽉 잡으면 돼 아빠 도와줘? 어좀 도와줘 이건... 자와 진짜 크다 이렇게 잡는 거야 손태야 아빠 잡는 법 봐봐 이렇게 하고 이빨이 없으니까 얘를 미는 거야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쉽게 빼지 아빠 아 근데 되게 오, 되게 큰거 잡았어. 오, 들어서 제일 큰 거다. 조뽑은 수연이가 난데. 아, 저거 누가 살려주신 건데 작은 거 살려주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 저렇게 둥둥 떠다니면 갈매기가 최가. 어, 그럴 때슬살 천천히 드는 거예요. 천천히. 그보다 좀더 빠르게. 있어 요 여기. 알았어. 아들한테 한번 배웠어 시현아, 꽃이 오려면 슬쩍 들어야 돼 그거보단 빨리 그렇지, 그 정도 오, 쟨 진짜 야, 넌 진짜 뭐냐? 스승님, 제자로 받아주셔서 너 이번에 안 도와줄 거야 뭐? 니가 알아서 빼 오, 그래도 괜찮아, 도태야 아까 그 새끼 조기들 보낸다 어 여보세요? 다시 뵐게요 더 많이 껴볼까? 형태는 먹이를 풍성하게 낀다 바늘 바늘 발을어 신발 을 신발을 벗어야지 그러면 어, 바늘 항상 조심해야 되는거야 그렇지? 어?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자, 40% 추에, 목줄이 한 5호, 모노라인 5호 정도 되고, 기둥줄도 한그 정도 되는 거. 기둥줄은 한 8호 정도 되겠습니다. 7, 8호. <웃음> <웃음>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아 이거 장대다 장대네 딱 어, 오. 어, 안 어쩐지 손맛이 무겁더라 잡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백조기가 안나오고 장대가 나오지? 작지만 작은 것 같아, 작은 거. 보리멸이다. <웃음> 근데 입질이 계속 와. 장대 장대 같은데? 배쪽이 아닐까? 아, 거봐. 오, 괜찮아. 아빠 이 녀석일 줄 알았어. 야, 아빠 실력이 지자식 아빠 먹을 없어. 사람 야. 자식들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지시 아, 그 그건 어쩔 수 없지. 우리 자리가 안 좋아. 내뭐 보리멸이 더 되게 큰 거다. 아니, 여기 자리가 안좋아 아니야. 아빠 거기가 봐. 헉. 아빠. 저기 저 자리에 있거 봐. 바보 보리멸 진짜 크다. <웃음> 보리멸 저 정도면 진짜 큰 건데. 뽈락 들어왔다 안돼 여기 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잡지오 고기 고기 있어 아빠가 흐쪽 가면 금방 잡는다? 넣어봐 성태는 진짜 낚시, 낚시꾼이다 쟤 쟤는 어벅이 많은 거야 아니 제는 노력도 많이 하잖아 어? 노력 많이 한것 같다 아니 뭐 진득하니 기다리는 건 하는데 어. 불평불만을 하잖아 나 아, 사이즈 괜찮은데 쟤는 내머리도 아까 쟤 계속 잡으니까 그래도 감 뭐. 잡았어. 아, 어, 축하해, 진짜. 아, 진짜 축하해. 그래, 우리 축하하자. 그래, 불평하지 말고. 오, 백족이야. 작던 뭐든 백족. 거기 자리가 좋은가? 아빠 이쪽 오자마자. 야 움직이는 조류가 있는데 만 들어야지 들어야지 들어야지 그렇지 천재 그렇지 응. 어이 그 자리 좋은가보다 자리 바꾸자않나아 싫어 <웃음> 오장하대인데네 싫어 장대 아니야 백종이야백종인가 백종이 맞아 자 아빠도 한 마리 왔어 성태야 누나 이것 좀 빼줘 빼줘? 잘한 지이다 중학생 인마 초등학생한테 아빠도 잡았어 아워 그래 억울하지? 자 요걸로 또 잡겠어 자 비오니까 우선모제가좀 우선 우스꽝스럽지만 저런거 쓰고 있고 아빠가때는안 <웃음> 아빠, 아빠는 아빠 아빠가 찬거 모르니까 근데 아빠가 지켜보니까 되게 웃기다 아 아빠 찼을 <웃음> 어? 때 얼마나 이상했는지 알아? 아 웃기지 만 아빠는 몰라 그거 그럼 그때 얘기해 주지 그랬냐? 아까 내가 못 봤잖아 언제? 야, 엄청 많이 봤 어, 감탄해 존, 존경해 그런 눈빛으로 보는데? 아 이거 장대다 어? 이거 왜 계속 힘주냐 장대는 커도 쭉 달려오는데? 오 작은데? 조그만한 대 조그만한 대인데 힘이 <웃음> 되게 어 아니 옆이 찔렸네 아이고 어너아대 어이씨 그랬지? 때가 아이고 이거 뭐냐? <웃음> 뭐, 볼락이야볼락 아, 알았어. 어? 이건 방식 면방책 넘는구만. 그러면 장대야. 오, 야, 씨. 반호다, 반호. 반어. 야, 쟤는 진짜, 넌. 아빠가 말이 안 나온다, 진짜로. 귤 잡고 있어? 네, 마지막, 저안가 마지막이야 어? 빨거봐다나어자어수현이는 이제 끝났네? 안돼 채비 어떻게 할 건데 안 안돼 아 안돼 아니야 채비 줘봐 그러면 입질 오고있지? 여기 지금 큰 놈들이 있어 엄지로 리를 잡고 막판에 히트 딱 해버리는데? 그 자리가 좋긴 좋았다 오! 안하고다가있어봐가있어봐 <웃음> 네, 이건 좀 작다 살리... 나도 아 살려주자 야 힘쓰는거 봐 어우 손맛은 좋았겠다 근데 뭔가 색다른 장대는 게 나면서 끝까지 되게 수소 어, 어! 내가 와 야야 야, 크다 야왜 아빠가 꼬들긴건 이게 잡고 있어 아이 장대 아니야? 어우 백족이다 야 사이즈 크다 야 이야, 이야 이건 뭐냐 와 아, 아, 그래 그래 와 그래 와 크다 저런 녀석들이 왜 막판에 나오냐고 와 아쉽네 와 수현이가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거 잡은 것다아 오늘 중에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거였다. 그러니까 선맛 좋았겠는데 릴링 속도는 좋아. 이야, 뭐, 어, 크진 않지만. 왜 아빠한테는 안 오지? 근데 아빠 이지렁이 어디서 났어 아빠, 아빠 거 끊어질라 말랑해라 그래서 아끼려고 끊어놨어. 그! 오우, 쟨, 백쪽이다, 그. 쟨. 그. 왜? <웃음> 아빠도 이트 어? 아빠 장대네. 에 도망갔어. 아싸라니, 아싸 <웃음>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아니고, 아, 정말. 네, 다시 한번 뵐게요. 예, 네, 마지막입니다. 뭘 잡으면 돼? 잡으면 한번 더요. 와. 백조기 낚시도 진짜 힘들다. <웃음> 야, 진짜 왜 잡냐? 잡지 마. <웃음> 진짜. 네, 우리 어네한고먹었 네. 잡지 마. <웃음> 아왜못 잡고 날 피어와서 막 잡아내요. 오, 소이즈 괜찮다. 너 뭐? 와, 너 진짜 큰 것만 잡네요. 예 어린이조사님 대물 올렸습니다. 현장 죽습니다. 저거는. 야, 저놈 자식 진짜 저 와. 쟤는 미스테리에요, 진짜. 아들, 너 오늘 2 0 마리 넘게 잡았지? 아마도 그래. 난참 좋은 거 같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스트레칭도 그런 거야. 네, <웃음> <웃음> 예, 이쪽에서 하지 아주 고아으로어고어에에에 어, 아니야. 백쪽이야. 애들이 계속 나와. 여기, 저기, 여기저기 사장, 네. 사장님들이 막, 니, 니 아들님이가막 지금, 은 지금, 아, 환장하시겠다. 모르겠어. 한 마리 나오면 계속, 계속 연장, 연장하신대. 저봐, 연얜 사이즈 큰 것만 잡어. 준수해, 어... 또 잡았어. 예, 저거분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지 선장님이 <웃음> 한번 흘릴 때마다 한 마리 잡으면 또 연장, 연장하신다고 하셨는데, 선태저 옆에 사장님 도 잡으시는데 선태 계속 잡으네 예, 이뽕에서 한번더 흘리겠습니다, 흘리고 또 제가 배에 딴데 흘리면 아, 산장 고기 또 잡히셔서 안정한데내나보다 의심받을 <웃음> 수 있으니까 그럼 장점까지한장더흘 아니야 후미에후미에또 잡으셨어 어, 그럼 어, 나 미끌렸어 어 터지면 어쩔 수 없어, 이제 걷어야 돼 자, 이, 이걸로 해,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아, 아빠, 이거까지 정리할게. 네. <웃음> 선장님,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예? 예시에 들어가야죠. 예, 예. 아, 집사람이 예. 일이 예. 있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 아유. 아니요, 아니요. <웃음> 너무 안나오니다 어, 아무도 안 돼. 난 이런 날은 막 속상해가지고. <웃음> <웃음> 자, 선장님, 마인드세요. 선장님, 마인, 마인드가 이러십니다. 자기가 운전한다고 같이 와주긴 했는데, 집사람이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선생님, 네, 예. 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올리겠습니 네, 예, 님 예, 예, 보이시태야 올리고 사장님한테 네. 지렁이 한 마리 얻어갖고, 그렇게 아, 아 네. 다시 잡은 고기 중에 제일 한 번, 한 마리씩 같이 나오죠. 아, 어, 본인 자리 앞에 다 작아집니다. 예, 저희대는, 예. 네. 어, 그러네요. 그, 와... <웃음> 아들, 너 진짜 큰 것만 잡었다 선장님, 아, 지렁이 한 마리만 뭐, 얻어갈게요. 아, 예. 아니 아니. 아들, 아빠 두 마리 얻었어. 예, 예, 고맙습니다. 막판인데 뭐. 에이스 낚시 무리호 선장님께서 좀 흥이 굉장히 많으신가봐요. 한번 흘리실 때 누군가 잡으시면 한번 연장됩니다 사실은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집사람 밖에 있다 <웃음> 그 사람 일이 좀 있어요 하고 부탁드렸더니 예, 그럼 4시에 끝낼게요 하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조사님들께 근데 이게 입질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오 12시쯤이면 다 끝난다고 하시네요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오늘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막판에 좀 해가 뜨고 백조기도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안타까워서 그러신지, 4시입니다. 4시인데,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아쉬워하는 건 아들도 마찬가지. 오늘 잘 놀러 갑니다. 저희는 사실 2시 생각하고 왔거든요. 아, 이 예, 에이스 낚시 사장님, 출처전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좀 해보, 해봤는데, 직분 출신인들이세요, 선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을 구해받지 않고, 이렇 연장, 연장, 연장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조기 낚시, 아, 재밌습니다. 가족 낚시, 연인 낚시, 응? 어? 살렸죠? 개인 낚시 하시기에는 참 쉽고 재밌는 낚시입니다. 편하게 편하게 연락 한 번씩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먼지와 수조기도 있어요. 있어요. 반우라고 하시는데 아까. 여기 사장님,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어. 네. 축하드립니다. 오 환풍이네? <웃음> 사이즈가 좋죠 저희 <웃음> 사이즈가 좋아요 아니, 아니, 형태야 누나, 누나 깨웠었어? 누나 깨웠었는데 누나 이제 진짜 일어나야 돼 그래야 돼 그래